이제 목록 상자의 너비는 처음 만든 이후로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일단 너비를 수정하는 이유가 너비가 동일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너비가 일치하지 않아서 똑같은 너비로 만들고 싶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목록상자를 클릭하시면 목록상자의 너비가 나옵니다 너비가 14.101 정도 되죠 그런데 열너비가 2.54, 2.54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남는 크기가 마지막에 모여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열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열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크기를 15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열 너비는 3 세미콜론 3 세미콜론에서 3을 5개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센미터가 붙게 됩니다 이제 그림자나 박스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를 범위 씌워서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홈 보기를 해주시면 똑같은 3cm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비가 모두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자동화 시험에서는 내용이 표시만 되면 열너비 가지고 감점을 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자료 값이 가려질 때 일자는 길고 셔츠는 짧죠? 이럴 때 셔츠는 짧게 하고 셔츠가 첫 번째 있는 거니까2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가 세 번째 쯤 있었죠 4 정도로 해서 너비를 길게 하고 짧게 해서 내용에 맞춰서 보고 싶을 때 길이를 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